백룸 레벨 3에서 엘리베이터나 오피스 섹터 표시를 통해 도착하게 되는 레벨 4의 입구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레벨 3-0에서 단색의 직원 전용 문으로 입장, 레벨 5-4의 2층에 있는 일부분이 레벨 4와 연결, 레벨 7에서 노 엑시트 표시가 있는 이중문으로 입장, 레벨 3-7에서 물이 점차 적어지는 연장된 복도로 입장, 레벨 4-7의 특정 출입구와 계단을 통해 그리고 레벨 1, 5, 3의 주황색 문으로 들어간다면 레벨 4로 이어집니다. 폐기된 사무실이라고 알려진 레벨 4는 현대적인 사무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무 가구들과 용품들은 그 은정만이 남아있을 뿐회색의 콘크리트는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더군다나 천장에 있어야 할 조명기구의 부재로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벨 4 어떤 영향은 계속해서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그나마 여러 개의 창으로 들어오는 빛 덕분에 오랜 시간 생존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나타난 엔티티는 보고된 적이 없으며 방문자들 사이에서 안전한 휴지처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거주지와 전초기지들은 서로 앞다퉈 자리잡게 됩니다. 레벨4의 구조는 여러 층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 했으나 계단을 통해 탐색한 결과 1층으로 보이는 구조물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패명되었고 마찬가지로 상층의 바닥이나 지붕 같은 구조물 역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들은 하트층 내에서 탐색을 지속했는데 메일로비와 달리 기능적 역할이 가능한 소규모 작업실을 여러 찾아냅니다. 작업실 내부에는 방의 모든 영역을 밝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하고 따뜻한 수준의 열기를 방출하는 조명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작업실 내부에 배치된 책상들 서랍에서 간식이나 아몬드워터 같은 식품들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서랍에서는 작은 책자, 낡은 족지, 고무줄, 마커, 가위 등 쓸데없는 작동 사니들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태블릿등 작업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치들은 사용 가능하지만 와이파이와 같은 네트워크 앵걸은 사용불가로 식별됩니다 하지만 화면에 있는 문서 내에서 다른 레벨의 구조나 디자인 설계 등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 사이에서 다른 레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레벨4는 다른 레벨과 비교해 큰 특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하는 창에서 나타난 사계의 유무입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보이며 3 상결이라는 간격을 두고 점지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계 중 위협적인 계절이 하나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분류되는 눈물라가 상시적으로 휘날리는 겨울이 그렇습니다. 이 계절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증, 봉상, 참호죽 등 조심해야 하며 방문자들은 겨울이 오기 전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다른 레벨로 떠나야 합니다. 차계에 익숙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을 시즌에 거주지를 만들어 겨울을 보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거주지나 전초기지에 합류하지 못했다면 레벨4를 종료하고 다른 레벨을 찾아야 합니다. 플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는 화려한 문을 발견했을 경우 레벨 5로 진입 가능하고 장미꽃 기후의 문을 레벨 A3 또는 레벨 150로 바다 물결 기후의 문을 레벨 100로 황동으로 된유기써진 문을 찾는다면 레벨 332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레벨 4를 탐색하다 연장된 금속 복도를 발견한다면 레벨 192 또는 레벨 273로 이어지며 이달란 내리막 계단을 발견해 내려간다면 레벨 153로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벨 4의 조명이 꺼졌을 때 드물게 레벨 10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은 창문을 강제로 열고 강한 내후속을 헤매다 보면 레벨 11이나 레벨 37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현대 기술로는 창문을 열거나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 없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그렇다면, 레벨4는 당신에게 안락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